아, 깜짝이야, 씨. <웃음>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리액션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응? 뭔 라이브 롤프안 해, 그런 거. 완전 극초반이고, 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표가 그땐 못 모르고 한 거고, 내가 막 애드립하고 즉석으로 연기하던 거 그게 언제 쪽인데. 아, 요즘은 대본 없으면 힘들지.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애드립을 하는 게한계가 이미, 이미 애적이 지났지. <웃음> 좋게 말하면, 조금 그래도 이제 대본 연기에도 감을 살짝 잡았다. 익숙해졌다. 나쁘게 말하면, 스타일이 굳어졌다. 그렇다고 니네가 지금 대본 어? 실, 지금 실시간으로 작성해줄 것도 아니고 여유 대본이 내가 남고 시간이 많고 그랬으면 먼저 녹음해서 심히 보냈지 않았을까? 지금 한 달에 두 개도 겨우 겨우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적당히 수위 있는 야한 얘기나 질문 같은 거면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대답하기 싫은 건안 하고 약간 그러겠는데 라이브 롤플 그런 건안 돼. 힘든 것도 있고 무리인 것도 맞는데 어쨌든 내가 된다 해도 어쨌든 안 돼. 하면 안 돼. 남자는 무슨 야. 야. 밖을 나가지도 않는데 사람을 안 만나는데 남자를 어떻게 만나. 야 뭐. 해봤자. 택배. 뭐. 배달 근데 그것도 다 비대면이라서 문 앞에 다 놔두고 가 굳이 굳이 생각해 보면 편의점 알바생밖에 못본것 같은데 내 생활 반경이 그게 달아가지고 아또또그 주인님 야 니네가 과몰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나한테 자꾸 얼 얼필 같은 거 시키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아 자꾸 그 얘기 막 올라오니까 내가 신경쓰여서 궁금해서 그래 응 그치 에휴 니네가 생각하는 게다 뻔하지 왜 방송 초반부터 계속 그 얘기 하나 했어 그러니까 방송 켜달라고 막 저런 거 그런 거다 이것 때문이지 실망이야 변했어 다들 변태가 다 돼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듣고 싶어서? 내가 진짜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내가 <웃음> 아 미안 소위 어.. 해주려면 해줄 수는 있는데 일단 방송부터 비공개로 돌리고 조심해야지 큰일나 지금 몇명 있지? 20명? 진짜? 너네만 듣고 이제 딱 있는거야 녹음하고 어디 어? 막 어? 뿌리고 막 공유하고 그러면 안돼 진짜 다들 입국 다 카페에 뭐글 올리고 댓글에 약간 뉘앙스 풍기고 막 절대 안돼 진짜 약속 아 빨리 스팀으 약속해 약속 아아 아, 맞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절대 없어 오늘 너네가 운이 좋은걸로 진짜 진짜 뭐라도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풍기는 여기에 배신자가 단한 명이라도 있다 진짜 없어 진짜 절대 네버 <웃음> 역시 제가 눈치가 좀 있다 선불로 줬으니까 내가 이제 튈 수도 없잖아 너 먹튀는 안되지 아, 뭐야, 뭔데. 아니, 갑자기 다 돈하고 그래. 내가 이런 거 바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애초에, 야, 얼마 이상 나오면 한다, 이랬겠지. 아, 뭐, 좋지, 좋지. 야, 누가 돈 주는데 싫어해. 좋긴 한데. 아니,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거 아닌데. 약간, 그리고 부담되고 그러잖아. 아니, 난 그냥 완전 가볍게 하려고 그랬지 진짜 완전히 효율적으로 한 5분 내로 이렇게 컷? 근데 니들이 자꾸 막 이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잖아 <웃음> 그게 더 좋아? <웃음> 아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꼭 그러더라 근데 얘들아, 나 지금 바로 못하는데 <웃음> 아니, 먹티가 아니고 아나 원래 자리 깔아주면 더 못한다고 일단 좀 물어보고 올게 잠깐만 아, 잠깐만 노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아, 물도 좀 마시고 물다 마셔간단 말이야, 물 가지고 오래 기다렸어? 아이, 뭐좀 물어보고 왔지 응 잠깐만 그럼 일단 감정부터 잡고 일단 옷부터 좀 벗자 편하게 해야 되니까 아주 더럽게 안 풀리네. 응? 아 됐어 됐어. 캠까지 키면 법방이지야. 그건 너. 아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이상하다. 감정 잡고. 야 너네도 막 채팅에서 막 이상한 드립치고 막나 웃기게 하고 막 그럼 안돼. 진짜. <웃음> 그럼 시작한다